이번 영상의 주제는 신비한 아키움 망치라는 이벤트예요 신비한 아키움 망치는 2020년 12월 3일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보상으로 나오는 아이템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게임에 접속을 하면 하루에 5개까지 우편함으로 30분마다 망치를 받을 수 있으며 사냥으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망치를 사용하여 랜덤한 보상을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이벤트인 신기루섬의 빗자루와 비교하면 이번 이벤트는 접근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비한 아키움 망치는 접속 보상으로 받는 것 외에 팔로스의 결정 7개를 소비하여 제작할 수도 있으며 신기루섬에 위치한 망치 교환대에서 만들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탈것과 날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망치로 교환하여 이벤트 보상을 얻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망치가 준비되었으면 다음으로 필요한 아이템은 마력으로 얼어붙은 결정을 구해야하며 해당 아이템은 원대륙에 있는 몬스터를 사냥하다 보면 낮은 확률로 습득할 수 있어요. 원대륙에 있는 아무 몬스터를 잡아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사냥을 해도 상관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잘 나온다고 느낀 몬스터는 갈대무리 땅에서 정의 몬스터를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몬스터를 잡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 사냥을 해봤더니 30분 사냥으로 40개 정도를 습득할 수 있었어요. 얼어붙은 결정을 사용하면 신비한 아키움 망치와 노동력 1 0이 소모되며 팔루스의 결정이 한개에서두개가 무조건 나오고 75%의 확률로 노력의 결실, 고대장비 강화제와 각성 주문서, 손상복구서, 초승돌 강화석,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이 나와요. 그리고 보상으로 아이템 하나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수량도 랜덤하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몇십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25%의 확률로 탑승 소환수인 소라게와 외형 장비, 그리고 5%의 확률로는 넘치는 풍류의 주머니, 기적을 일으키는 행운의 돌, 앵마기 연마제 등 아주 유용한 아이템도 습득할 수 있으니 이벤트를 꼭 활용하여 성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적을 일으키는 행운의 돌은 기존 행운의 돌과 다르게 지정한 효과로 교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거래 가능 상태로 습득된다고 하니 경매장으로 판매한다면 아주 고가의 시세가 형성될 거예요 결정 50개를 열어보니 가장 얻고 싶었던 소라개와 행운의 돌은 안나왔지만 영롱한 강화제 230개와 각성 주문서 700장 가량을 습득하였고 합성이상과 축복의 아키 등 다양한 아이템이 나와서 만족스럽네요. 이벤트에 참여하면 숨겨진 업적으로 칭호와 인장 그리고 집에 설치할 수 있는 가구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아마 특정 수량에 얼어붙은 결정을 소비하면 완료되는 것이라 예상돼요. 그리고 신기루섬의 요리사 쿠쿠라는 NPC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으면 1시간 동안 공격속도와 이동속도 그리고 시전시간에 버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냥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합성비용 감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나무 밑에 있는 제이크의 주변에서 장비 합성을 하면 소비되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꼭 신기루섬에서 장비 합성을 하는 것이 좋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